오 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8일 밤입니다. 오늘 국토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 6월 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요 운영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자를 하반기부터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의무위반을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이런 어마무시한 예고성을 띈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앞에 있는 내용을 훑어보면요. 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자진신고기간을. 어, 그리고 아까처럼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어, 자진신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아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임대 등록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94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요 이후에 계속 임대 사업자한테 공적 의무를 부여를 해왔어요. 대신에 세제 혜택도 많이 그동안 주어졌죠. 근데 지금은 세제 혜택이 많이 없어져 있는 걸로 알고요. 이렇게 이제는 까딱 잘못하면 어, 벌금 내지는 과태료 이제 폭탄을 맞을 그를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되어 있네요 어, 보시면 어, 지금 중요의무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천만원이던 게 이제 삼천만원으로 강화가 되어 있고 어, 받았던 세제혜택도 다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데 요거는 요 밑에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밑에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요 기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3월에서 6월 이미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요 단계가 끝나면 시스템 분석을 통한 위반 의심자를 확인을 해서 7, 8월 두 달간 확인한대요. 그리고 의심이 이렇게 좀 발생되는 그런 사람은 아주 세부조사를 하는데 뭘로 조사하느냐 자료를 제출하라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위반이 이제 최종 적발이 되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행정처분을 내린답니다 과태료 매기고 이제 뭐 어마무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 국토부에서는 어, 의심 위반자를 사전 분석 및 통보를 해주고요 통보를 받은 그 지자체에서는 의심 위반자의 자료 제출 요청 및 대면 조사 실제 조사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등록 말소까지 그리고 세무서 국세청에서는 대금을 싸그리다 그냥 환수를 하는 요런 걸로 진행이 됩니다. 어 점검 대상은 임대등록,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요. 특히 이 중에 자세히 들이다보는 거는 임대료 정액 제한 연간 5%죠. 어 요거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중점적으로 보겠답니다. 이거 그냥 어물어물 계산 잘못해가지고 월세를 5% 넘게 받았다. 이거 애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진신고기간 3월에서 6월까지 안에 미신고한 임대차 계약권에 대해서도 신고 종료 후에 이제 점검 대상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진신고해도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개의 항목은 그리고요 어, 점검지역은 전국 시, 군, 구에서 동시에 추진을 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아까 6월 말까지 한다 되어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음, 그동안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현재 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봐주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절대 안 봐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아주 경미한 의무 경미한 의무가 어떤 거냐 했더니 임대차 계약 어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 계약 미신고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요런 거는 원래 현행법상은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인데 요거를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살짝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그런데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임대료 정액 제한 연간 5% 그 다음에 임대 의무기간 또 준수를 하지 않은 것은 주거안정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겠답니다. 건당 뭐 천만원씩 바뀌면 삼천만원씩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요 두가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죠 그리고 현재까지 사진 신고한 등록 임대주택 수가 전국의 10만 호 수준으로 집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임대사자 등록이 10만 호라고 합니다 어, 7월부터는 이제 사진 신고 하락했는데 안 했잖아요. 나머지 전부 조사 다 한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발 대금 되면 세금 다 받아들인다 되어 있고. 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게 한편 임대료정액 제한 및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근본 사진 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반 행위 내용 소속 시정 여부 및 정부 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어쨌거나 전부 다 신고 다 해야 되겠네요. 나라면 50%는 봐준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가능하다가 아니고. 등록 말소까지도 뭐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을 때는 어,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중대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렇게 챙겨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해결 추진을 하는데. 연례적으로 이제 매년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고 그래서 부실하게 임대 그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대출시키고 그래서 아주 내실 있게 임대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라 되어 있고요 등록 임대사업자한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를 해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잠깐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목이 이렇게 잠길나네요 흠.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세를 놓을 때는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설명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 기간 그리고 임대료 정액 제한 5%밖에 못 올린다 얼마 동안 뭐 2년이면 2년 앞으로 언제 전세도 뭐 그것도 늘어날 수 있죠. 뭐 아니면 4년이면 4년 요 기간 동안 꼭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설명해야 되고 지금 월세 얼마니까 향후 5년, 1년에 5% 이상은 못 올립니다. 설명해야 되고. 어, 임대주택 권리 관계. 앞에 대출은 얼마가 있습니다. 다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 안 했다.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조그만한 빌라를 하나 세를 놓았던 적이, 그, 어, 세, 전세 중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 그분은 한 12채 정도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양식을 작성했더니 그분이 이게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서 12채 세를 주고 계신 분이고 임대사업 등록자 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도 이걸 안내를 하지 않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임대차 계약서를 그동안 썼던 거죠 그리고 구청에 별도로 신고도 안하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쓴거 구청에 제출하시고 신고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저보고 안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런 겁니다.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웃음> 안하면 천만원이랍니다. 별지 서식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해당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아예 접수 안될 수도 있답니다. 중요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쓰는 것도요. 어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대가 있죠. 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 뭐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다 포함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됩니다. 한 번씩 전화로 소장님 그냥 계약서 별도로 안 썼고 묵시적으로 이거 갱신이 됐는데 이것도 또 그대로 신고합니까? 라고 전화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저한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렌트홈 온라인으로라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 제출서류는 마찬가지로 계약서 써야 되네요. 어,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 받는 거안될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천만원짜리 과태료가 여기 또 있어요. 3천만원짜리는요. 어,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보증금도 마찬가지고 월차임도 마찬가지예요.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되어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아는 집안이나 뭐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세입자가 와서 그분한테만 특별하게 굉장히 달세를 사게주고 계셨어요. 임대사업을 등록했죠. 그 다음부터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그거 기준으로 5% 이상 못 올립니다. 맞죠? 그러면 제대로 서류 쓰고 뭐 돈은 뭐 깎아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지만 서류는 제대로 서놔야 그 다음에 세를 놓을 때 피해를 안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3천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받았다. 연간 한 번만 5% 올릴 수 있는데 모르고 더 줬다. 도로 돌려달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임대 의무 기간은 우리 그 단기 임대인 4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8년 장기 임대도 있죠. 등록 임대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접 주인이 그대로 거주하거나 어 이렇게를 이렇게 하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는 없답니다 임대 안하고 내가 살거나 가만히 비워놓거나 이래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새 안나가고 공실 두면 이거 어떡 해요 안나가는데 그래도 3천만원이래요 뭔 이런일이 있대요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웃음> 그 다음에 천만원짜리가 또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임대차 계약 유지요. 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를 주면 임차인이 뭐, 뭐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다든지 그죠? 뭐 하여튼 어, 아니면 뭐 집을 막다부사놨다든지 집에 불을 냈다든지 그런 귀책 사유가 없는 한은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도 못하고 거절했다. 천만원. 어, 거절사 요 3개월 어, 상가는 2개월이고 그죠? 주거용은 3개월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의 거의 파손 멸실 다 나와 있네요. 저 혼자 얘기했더니 다 나와 있습니다. 요런 거 천만 원. 근데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준 주택을 등록한 경우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어요. 뭐, 이럴 때는 주거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그냥 인세를 놓겠습니다 하고 임대사업 기간을 단기 4년이든 장기 8년을 했는데 중간에 새 사는 사람이 나가고 오피스텔이니까 갑자기 어디서 사무실로좀 쓸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임대사업 등록해가 세를 이미 줬다고 라 하면 어겼다 얼마에 천만원 돈 천만원이 돈이 아니네요. 이게는. 임대보증금 보정의무가 또 있는데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보정의무대상주택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부영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집을 지어 갖고 임대를 하는 거 있죠. 그럴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적용 대상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은 민간 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단지 내 100세대 이상 민간 매입임대주택. 이거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에 내려지는 그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보고 감사,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했는데 그리고 또는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요 임대를 하고 있는 요 기업은 반드시 협조해야 되는데 협조 안 했다. 500만원. 돈이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어그 다음에 민특법 시행령에도 이렇게 또 과태료가 있는데요. 아까 과태료 부과를 한거 있죠. 요거는 19년 10월 23일 이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아유, 이러니,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등록했냐, 언제부터 했냐. 그래서, 임대사업자 뭐 등록자인데요, 이러면서, 세금 관련된 질문하면, 초령소장 아예 답변 자체를 안 해드립니다. 제가 임대 등록자가 아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국토부에 발표된 자료니까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전화하시면 안 되고, 요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냥. 어, 임대사업자가 등록상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했다가 말소신고를 안한 경우에 1차 50, 2차 70, 3차 100만원이네요. 그 다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예요.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 안했을 때 200, 400, 500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 수탁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의무를 깨을리한 경우 50, 70, 100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임대, 어, 임대 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 의무기간 중이에요. 이거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 4년 단기 임대를 등록했는데 2년째 때 그냥 아이고 모르고 그냥 아, 2년 지나서 비과세됐네 이러고 홀딱 팔아버린 거예요. 임대주택 한 채당 천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임대 조건, 임대료 아까 정액 제한 등이 있었죠. 이런 걸 위반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한 번에 처음에 500, 그 다음 700, 세 번째 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뭐이다 뭐래요? 진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계약 안 할래? 500, 700, 1000, 처음 거절하면 500, 두번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하면 700, 세 번째 1000만원 거절도 못하네요. 주인이 완전히 어이 됩니다. 얼 이제 임차인이 갑이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임대차 났는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럼 세입자 없이 피었는데 거짓으로 했어요. 500, 700, 1000 과태료 나옵니다. 임대사업자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이것도 장난 아니라 했죠. 아까 금액이 그 다음에요. 어, 임대사업자가 설명을 물을 을리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똑바로 설명을 안 했대요. 어느정도로 설명하는게 제대로 설명하는걸까요? 겨울 했다. 500, 500, 500 어, 위반행위해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부과받은 경우에 1년안에 똑같은걸 이렇게 한번 두번 세번 했다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부과된다 이런 뜻이네요. 신경 바짝 쓰셔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00, 700, 1000 그 다음에 보고,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200, 300청에서뭐 신청해라, 뭐 보고해라, 뭐 자료 가져와라 딱듯이다 가져가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건 물어보지도 않는데 일부러 찾아가 어떻게 통지를 할까요? 안 했다. 그럼 50, 70, 100 과태료입니다. 아파트에 그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집주인들이 또 대표회의에 출마하면 그 집주인이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출마 안 했을 때 그때 임차인이 대표회 회의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네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재정 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이걸 하지 않았다. 500, 500, 500 과태료 있어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산, 수산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뭐 이거 꼼꼼하게 다 찾아가면 적용되는 것들이 많겠습니다. 법에 뭐 너무 많네요. 요거는 어,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위반행위입니다. 아까 이전이었고 요건 이후에요. 임대 의무기간 중 미임대 집 비워놨어요. 임대 의무기간 중 허가받지 않고 그냥 홀딱 팔았어요. 한채당 이거는 뭐 1,200 수준이 아니고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임대주택당 한채당 3천만원입니다. 1,2,3차 한번 3천 2차도 3천 뭐다 무조건 3천씩이네요.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신고 의무 위반 임대 의무기간이 다 지났어요. 근데 양도신고를 또안 했네요. 임대사업자 간 양도신고 의무 위반, 임대 그 기간 남은 것 때문에 임대사업자한테 집을 홀딱 팔수 있죠. 그럴 때도 신고 안 했다, 양도신고 안 했다. 주택당 1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임대조건 위반 건수, 임대조건, 정액제한 이런 걸 말하죠. 위반 건수, 위반 계약건 10건 이상이 되면 1차에 2천만 원, 2차에 3천만 원, 3차에 3천만 원이에요. 5% 이상을 한게 10건 이상 됐다. 1차에 2천만원이네요. 위반 계약건수가 2건 이상에서 10건 미만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위반 계약건수가 1건인 경우 1차에 500, 2차에 1천 3차에 2천집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배를놨는데 그냥 보증금 줄이고 월세 올리면서 계산 잘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한번 그랬다. 500그 다음에 다른 세입자 바꾸면서 또더 올렸는데 그게 또위반이었다1000 모르고 계속 그랬다. 200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행 행위 위반행위니까. 위아 이거는 다음 세입자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되겠고 어, 집을 한두세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다 이렇게 이렇게 1년 안에 다 위반하면 세 번째는 2000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야 단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까딱 했다가는 정말로 과태료 폭탄 맞겠는걸.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임대 사업 그 등록을 할 때는 굉장히 혜택이 많았어 했는데 점점점 갈수록 자료가 이제 더 투명화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전월세 계약도 전부 실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꼼짝 말아라 됩니다. 그냥 전부 노출 다 되니까 그냥 있는 분들은 등록 다 임대 소득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짧은 기간 안에 집을 팔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임대사업 등록 하시는 것도 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꼼꼼하게 등록 하셨다 하면 이거 안 걸리도록 잘 챙겨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균일은 아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인사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자주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